너도 AI 해봤어요? 네! 저는 올리기까지 했는데 어때? 니꺼 네잘 나왔어? 네! 내꺼보다 잘 나왔니? 제가 잘나왔어 진짜 장난 아니? 아우 언니 이거 언니 아니다 솔직히 나로 나온 거라니까 그냥. 압승이네 이건 뭐야? <웃음> 이거. 나로 나온 거야 이거 미용실에서 강아지 데리고 서 미용 하시는 <웃음> 아주머니같이 <웃음> 아니 근데 압승이다 저는 잘 나온 것도 아니네 언니가 나이가 젊었으면 저렇게 생겼겠네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하시는 제가. 필리핀 게이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너 어디, 이거. 와, 이, 지금, 삼천명 중에, 정확하게, 또 저런 말 하게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, 선물 하나 드릴게요. 약간 장훈영형 보다 예쁜다는것 같아. <웃음> 이 사진. 장훈영형 보다 예쁜 약간, 1등 며느리감처럼 생겼네. 근데 이추정은 이렇게 생겼어, 요 약간. <웃음> 이렇게 생겼다고요? <쉽게 웃음> <웃음> 네, 비슷해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얼굴이, <웃음> <웃음> 얼굴이 거야. <웃음> 유주한말있었어요 <울트라 불트라. 웃음> 언니? 아니. 저 여자 불러달래요. <웃음> 기억 있어요. 저 <저희> 여자 죽었어. <웃음> 이게 근데 나랑 비슷한 거 같아요. 이거 증명사진 같지 않아요? 이거 몇살때 사진이냐고요? 이거 28살 때사진이네요 음. 어때요? 확실히.. 여기가 <웃음> 살이 하나 도 없어야 되네요. 어, 너무 심하긴 하다 근데 저거는. 인간이 아니잖아요. 음... <웃음> 마스크.. <웃음> 마스크 벗으셔야 돼요. <될까? 웃음> 어? 비슷하다. 메이크업하면 비슷하죠. 그러니까요. 제가.. 말도 안 되는 건만들진 않아요, 로버트가. 저도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. 음. 저는 탈색 이제 못 해요. 음. 네, 저 탈색물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근데 청자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, 탈색물을. 내가 <웃음> 안 좋아하는 거랑 뭐. 누가 안 거랑 좋아. 좋아하잖아요, 사실. <웃음> 자, 여러분, 이 친구가 얼마나 영악한 친구인데 나는 상관없는데 지가 타고 고 지가 한 거예요. 형이 <웃음> 방송 보다 보니까 씹히니까. <웃음> 다 입을 보는 거지 나는 뭐 스타일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왜 저런 그렇게 영악한 사람 영젠으로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세요? 저는 언니가 싫어하는 거 같아서 한 거예요 왜 앞머리는 안 까요? 앞머리는 안돼 아니 음, 다할 것처럼 하다니 왜안 돼요? 죽어야 끝나요 이건 <웃음> <웃음> 아, 이마 살짝만 열어봅시다 내가 지금 눈썹을 없애나가지고 아, 내가, 아, 내가 해볼게요 살짝 아니 애기야 살짝만 열어 <웃음> 아왜 그래요? 나 언니 말안 듣는 사람 안들지마요. 나한테 왜 지랄이야? <웃음> <웃음> 랑현이 일요일 날휴무시고 다음 주 일일날 쉬신대요. 우리가 지금 2월 1일부터 휴가를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5월 음... 말쯤에 야외를 갔다가 이제 또 이제 6월 장사부터 시작해야죠. 나는 원래 4월... 초쯤에 잡혀있긴 한데 저는 휴가 못갈것 같아요. 사과서 때문에 네. <웃음> <웃음>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? 어? 괜히 또 잘못 만지면 이게 <웃음> 머리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 날라가면 또 사람 뿌려서 세팅해야 되고 막 <웃음> 그런 게 있어요. <웃음> 어?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편하게 하려다가 어려워졌네. <웃음> 어? 입술에 풀려놓게 제가 이걸 또 저번에 느낀 적 있는데 주둥이가 <웃음> 튀어나오고있는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, 니다 왜요? <웃음>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<웃음> 왜요? 왜요? 왜요? 제 100만 <웃음> 불짜리 입술을 왜 그러세요?